사라진 적이 있 이게 큰게안서지는데 이래. 선 사람 맞아요? 단명 사주는 아니다. 지금 죽을 수가 아니란 말이야. 교통사고도 뭐, 있을 거고, 어떤 의료사고도 있을 거고, 예기치 못한 변수, 불륜도 있고, 폭력도 저질러 보내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한 벌릇을좀 받은 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고 봐요. 급살 맞았다고. 연수랑입니다 제가 오늘 사주를 한번 가져왔는데 네. 이분의 지금 현재 좀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방울로 현재 상태를 떨어졌지 떨어지는 거지 나락으로 떨어지든 자기 목숨이 위험하든 이분의 현재 상태 눈이 감겨요 그 눈이 감긴다는 게 어떤 좀 의미인 거예요 뭔가 끈? 상태? 누구만 눈 감는다고 하잖아 네 그렇게 뭔가 몸이 안 좋은가? 계속 안 좋았지 근데 혹시 이 사람 저기 한 사람 맞아요? 말이 안 나와 왜냐면 음.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앞날이 어떻고 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텐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응. 음. 근데 이거는 뭔가 생기도 없고 활력도 없고 음. 이러고 계셔 어... 음. 저희가 촬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선생님. 음. 방울이 보통 떨어지면은 제가 좀. 범죄자나, 뭐, 안 좋은 사람이나 가져왔을 때 그러는데, 이분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 범죄자는 아닌데, 살아생전에 자기가 업적이나, 네. 자꾸 살아생전이래. 아, 할아버님이? 응. 업적이야. 많이 했겠지. 자기 이름도 날렸을 거고. 음. 근데 이제 노후가 안 편하니, 이 사람이, 이게 단명사주는 아니다. 그래요? 단명사주는 아니지만, 뭔가 사고, 사고로 음. 인해서 음. 명이 끊기고, 앞날은 보이지 않아. 알겠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빨리 누군지 알려 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이래 이게 흥이 안 써지는데 음 제가 누군지 알려 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음. 제가 이분이 뭐 맞아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어? 어제 돌아가셨어요 최세원씨 어?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임시 빈소를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쇼크사래요? 음. 근데... 숨을 헐떡헐떡 돼 자꾸 음, 이분이 아무튼 어떤 좀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이분의 사주상으로는 이게 죽을 수가 아니야 어떤 질병 음. 병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죽음으로까지 목숨이 끊긴다? 그것까지는 아니거든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사고라 그러면 뭐 교통사고도 네. 있을 거고 어떤 의료사고도 음. 있을 거고 음. 의료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 이런 걸로 자꾸 비춰지고 음. 숨이 끊기긴 했지만 네네네. 아직까지 눈을 못 감았어 그 본인이 뭔가 생을 마감하기 좀 그래가지고 아직 눈을 못 감는 건가요? 억울하지 억울하지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죽음인 거지 그리고 명 따라 못 갔어 지금 죽을 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고를 인해서 어떤 이제 살을 맞았다거나 급살 맞았다고 보여 정말 죽음까지도 이르거든 이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살면 그 다음 때에 넘어가서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고 신도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 바꾸 가는 거야 서세원씨가 사실 생전에 좀 안좋은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불륜도 했고 폭력도 저질렀고 해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한 벌을 좀 받은건가요? 혹시?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걸 봐서는 삶이란 자체가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자기가 명성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억울하지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진심으로 안 됐다 그런 소리가 안 나와 또 아, 고인이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생전에 뭐 좀안 좋은 뭐 이런 게 있어도 좀 그래도 한번 빌어는 주고 싶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시신은 음, 음. 좋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맞는 예의를 갖춰야 되긴 맞아야... 맞지 맞지 한마디만 해주시고 음, 아,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 빌지만 네. 어, 근데 자꾸 이게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너무 많아 아 진짜요? 음. 이사람을위해서 죽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문서라든지 근데 이 사람 대신해서 누군가 발 벗고 나설 사람이 선뜻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슈화 되고 언급이 될될거응 상가구인의 아, 음, 아, 명법입니다 아, 아, 아.